동생만큼이나 보고 싶던 단골손님 발견! 아, 여기서는 VIP라 불러드려야 하나요? 동생을 찾고 있어요. 키는 요만하고 저처럼 귀엽고... 네? 여긴 어린아이가 출입 못하는 곳이라고요? 흐음. 흠... 그러면 여기선 사냥감만 찾다 돌아가야겠네요? 손버릇이 나쁜 손님이네요. 손목 커트도 익숙해요. 잘 터지는 기계 찾으세요. 샤프를 시작할게요. 야파파! 야파! 여파! 속은 사람이 잘못이잖아요? 머리 쥐어뜯기 금지! 행운의 스타일은 쇼컷! 야파파! 헤어도 인생도 스트레이트로! 행운의 숫자는... 6번 올인 헤어 포기 각선은 어때요? 로얄 스트레이트 플래시 약파 포커 페이스는 소질 없나봐요 담보로 받아갈게요 다이었다니요 아직 살아있잖아요 손목이랑 작별 인사 바이바이 야파파 겉으로 다져진 화려한 종기술! 시간 끄는 건안 돼, 레이즈! 로얄 스트레이트 플래시 야팟! <웃음> 뒤꿈치 다 까졌네... 하루 종일 하이힐을 신었더니 발이 다 아픈 거 있죠? 응. 손님 손님, 평소에 두피 마사지는 무료로 해드렸으니까... 고생한 레비아를 위해 발마사지 어때요? 네?